형님도 내일이면 끝이네 이 시국에 해외출장이 말이 돼? 하... 진짜 일만 아니면 안 갔을 텐데 이주신다고 처음엔 좋아 죽었는데 이게 뭐야 심심해 죽겠네 진짜 아니, 아니 선배라는 인간은 회사에서는 심심할 때마다 끌고 가서 막 이것저것 다 하더니 자가격리라니까 연락도 없고. 진짜 사귀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아, 좀 이럴 때잘 챙겨주고 그러는 게 남친 아닌가? 하여튼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인간이. 가만. 지금쯤이면 이 인간 또 어디 숨어가지고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여보세요? 응 선배 뭐하고 있었어? 설마 또 숨어서 자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자다 깨 목소리인데? 진짜? 웬일로 일을 열심히 해? 또또 또 그냥 말만 거짓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들은 거랑 틀린데? 나오기 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아닌 걸로 아는데? 어? 아니 그냥 심심해서 걸어봤지 이게 말이 이주지 집에 계속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시간도 더럽게 안 가고 음.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한 일주일쯤? 아 혼자 저녁 만들고 있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혼자서 막 계속 말하고 있더라. 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뭔가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정말 사람이 할건못 되는 것 같아. 근데 선배는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출장 간 거랑 격리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한달 동안 나랑 못했잖아 하루에 세, 네번에도 부족해하던 사람이 혼자서 못 버텼을 것 같은데 혹시 바람 피우고 그런 건 아니지? 아 못믿어서 그런건 아니고 그냥.. 그냥 물어본거지 그럼 매일 혼자 하고 그런거야? 심심했겠다 진짜 에 정말? 진짜로? 에이 거짓말 선배가 한 달을 참을 리가 없. <웃음> 아 너무 거짓말 티 난다. 아, 당연히 못 믿지. 어뭐 아, 그치 확인하면 알수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이건 믿기가 좀 그런데. 음. 그러면 선배 나 하고 싶. 뭐... 어... 막... 아...